엄마가 한국인 아빠가 미국인 부와 라드쌍둥이의 티비 미국 한국 해외쌍둥이 구독해주세요 맞은지요 지금 진지 황금. 미국 한국의 쌍둥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음 에도 항상 집에만 있으니까 힘들어서소풍을할거예요그소풍 네, 장소는요 바로 머스파트입니다 올라가는 페이센슨은요. 머스터 카운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포 없는 준비물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준비물! 센트럴파크에페이리즈기 위어선 해피엘에 노출되면 색깔이 있거요 다음은 폼폼입니다. 잘 틀어줄 액션생 그럼 지금 바로 소풍에 참먹을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을 먹을 겁니다. 여기 이. 이. 이. 어 이. 이. 이. 이. 시나요맛있 이. 이. 이. 이. e 출발한 기회를 6초, 줄게요 5초, 5초. 아 10초 10초 오케이 라더한테 5초 5초 10초 10초 라더한테 10초, 10초. 10초. 네, 10초 먼저 어 먼저 가시는 기회를 줄게요 하나 둘셋9 10 9 8 7 6